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베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무지에서 나온 무지 만년필인데요 어, 한국에서는 무지 라는 브랜드 자체를 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거예요 무지 라는 브랜드는 제가 호주에 살때 굉장히 많이 봤던 브랜드인데요 무지 라는 것이 한국으로 치면 노브랜드 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싼가격에 여러가지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그런 브랜드고요 일단 외관부터 보죠. 외관에는 일단 캡 캡에서 일단 캡과 길이까지 상당히 조금 긴편이구요 여기 그립존이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립 부분전 상당히 조금 마음에안드는데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얇은 얇은 얇게 제작이 되어있어요. 얇게 제작이 되어있어서 조금 내구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게 살짝 비틀리거든요. 비틀리 그냥 쉽게 비틀비틀리거든요. 비틀 거 그래서 내구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1년 뒤쯤에 재리뷰할 때 아마 이게 망가졌으면 제가 욕을 할 거고 아니면 제가 칭찬을 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쪽 그립, 여기 캡 부분에 보시면 여기 그,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약간 디자인을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잉크 팀을 방지하기 위한 캡 내부에 있는 고무, 고무 실링 재질, 고무 패킹 재질이 여기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 외에 여기 뒷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고무 재질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홈이 파져 있는데 이 홈의 용도는 이 홈의 용도는 이 뚜껑을 빼서 이렇게 끼울 정도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 고정력이 그닥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엄청나게 밀어넣어야 돼요 엄청나게 밀어넣어서 억지로 고정을 시켜야 되는 구조라 전 개인적으로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본격,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무게는 약 21g으로 역시나 스테인더스테이만큼 약간 묵직한 무게를 보여줍니다 어.. 뭐 개인적으로 묵직하다고 하긴 하는데 뭐.. 뭐 그건 제 개인적인 입장이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라구요 역시! 만년필 촉은 1인디입니다 요것도 독일 외주 생산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잉크가 약간 터져있는.. 제가 조금 많이 쓰다보니까 잉크가 살짝 번져있는 상태인데 이외에 상당히 예쁘게 각인이 많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처음 사실 때는 아마 요거 컨버터가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컨버터는 따로 개별 구매하셔야 돼요. 컨버터는 유니버셜 컨버터로 그러니까 어, 워터맨 컨버터를 쓰시면 되고요. 워터맨 구격의 컨버터를 쓰시면 되고 요 워터맨 컨버터 구격에 딱 맞아요. 정말딱 맞는 그런 만년필이고요. 일단 그립 그립 부분은 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그립 부분이 마음에 드는 점은 일단 그립 부분이 이런 식으로 어, 뭐라 그래야지? 복싱? 어, 어찌되었든? <웃음> 이런 식으로 약간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여기에 때가 잘 타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걸 거의 한달 넘게 사용했더니만, 약간의 때가 타 있어요. 이게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그립 부분에 상당한 단점이거든요. 때가 잘 타요. 어, 그 외에 피해감을 설명드리자면, 필기감은 사각사각거리면서 어 잉크가 왜 안나오니 제가 이걸 잉크를 안전지 꽤 됐나보네요 역시 만년필이 많으면 여기 잉크가 어떤게 어떤게 있는지 몰라서 일단 피해감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소개드렸던 만년필처럼 자바 매트리스 만년필처럼 상당히 사각거리면서 부드러운 필기감을보여줘요 근데 지금은 제가 잉크가 안나와서 설명을 못드리는데 어 잡아 매트리스 만연필보다 좀더 부드러운 필기가 보여져요 좀더 부드러운 필기과좀더 연성에 가까워요 여기 필라고보주면 엄청나게 잘 벌어져요 만연필 촉 자체가 엄청나게 잘 벌어져서 상당한 연성임을 보여줄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만년필도 추천하는 바인데 한국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존 직구로 이것도 19달러 정도에 샀는데 약 21,500원이 넘는 가격이죠 19달러면 배송비까지 합하면 26,000원이 넘는 가격인데 거기에 컨버터까에서계획 구매해야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약간 한국에입문자다은 조금 부담스럽죠 하지만 해외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만년필도 상당히 좋은 만년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만년필도 추천하는데요 뭐 단점으로 설명드리자면 일단 캡 부분에 캡 뒷부분에 일단 고정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때가 잘 산다는 점 하지만 연 하지만 이게 초기 연성이고, 상당히 싼 가격에 연성의 만년필을 느낄 수있고요 그리고 일일음 1인 만큼 조금 저렴한 가격에서 연성의 만년필을 체험하실수 있는 기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다른 설명없고요 <웃음> 뭐,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